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주 강의의 강의에 온라인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도 그렇지만 온라인 강의도 모니터 보면서 진행하는 게 매우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나아져서 그래도 좀 편안해졌었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강의에서 미처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어, SEO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들은 어, 그 강의에서 마케팅 어, A에서 Z까지 AI 툴과 채 g PT를 통해서 캠페인 만드는, 만들고 뭐 비디오 만들고 하는 것까지 해봤던 그 강, 과정 중에 어, 만들었던 그림들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어갈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컨텐츠나 우리의 상품을 소비로 매출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 정말 뒤에서 해야 할 일, 일들이 많잖아요 어, 먼저는 온라인에서 잘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대기업들, 굉장히 대형 그 회사들이 이미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 볼륨 자체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 것을 노출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좀더 날카롭고 깊 게 파고들어서 대기업들 하고는 좀 다른 그 방법을 써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이미 너무나 많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서 하는 마케팅과 우리가 해야 할 마케팅은 완전히 뭐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어, 그들은 일단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천개의 화살을 위로 확 쏘아도 그 중에 누군가가 딱 맞으면, 음, 우연히 맞은 그 사람에 의해서 바이럴이 되면, 뭐, 천개 중에서 한열 개만 맞아도 그 사람들이 의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될수 있다고 하고 자본을 쓰는 거지만 우리는 사실 있는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기, 어, 그런 어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키워드이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 니치 SEO까지 갈수 있는 것들을 오늘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는 키워드 검색을 해야 되겠죠. 키워드 검색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글 그 트렌드에 들어가셔서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어뭐 도시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키워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각자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 보시고 그 검색에서 조금 경쟁이 어, 덜한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키워드 그들을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내그 니치 키워드를 잡고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롱테일 키워드가 조금 유리하고 네이버는 s h o 키워드가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어 키워드 말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가 유리 어잘 노출이 되고 아직까지는 구글도 원래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어 한 두세 개 짧은 문장 이렇게 해서 롱테일 키워드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뭐 당연히 대형은 우리하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 정도 되는 고만고만한 또그 회사에서 또그 회사에서 쓰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쓰는 것이 음, 퍼플렉시티 AI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에요 보시면 여기 퍼플렉시티 AI는 제가 어, 처음에 기사나 아니면 소셜이나 조금 더 공신력 있고 어, 양질의 그 답들을 원할 때 자주 쓰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찾는 것을 물어보면 어 정말 온라인 구글에서는 사실 양질의 그 기사가 어떤 건지를 조금 찾기 힘들어요 지금은 왜냐면 광고도 되게 많고 스폰서도 많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어플리에이트 그 마케팅 하는 그쪽에서 리뷰하거나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아 가지고 양질의 이게 기사인지 어, 자료인지 참 힘들거든요 근데 퍼블렉시티 AI, AI는 어. 뭐 인터넷이면 인터넷 뉴스면 뉴스 아니면 소셜이면 소셜 뭐 유튜브면 유튜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양질의 기사들만 일단 4개 정도 발췌를 해주고요 또 거기에 맞는 연관 어 검색에 검색어 연관 기사까지도 발췌를 해줘서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서 어, 얻어지는 이익 그리고 작업의 간소화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사들을 지금 4개 정도 발췌를 해줬고 여기에서 연관된 기사들을 다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저는 다시 구글로 가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하위권에 있는 어, 기사들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검색 1위의 기사와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기사들을 한번 보고 그 안에서 어 연관되어지는 아니면 비슷한 키워드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음채 g p t 로 갑니다 채 g p t 로 와서 제 관련된 키워드와 어 그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서 스트롱 seo 를 포함하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 특성이 어뭐 조금 더 코믹하고 유머러스 한 것도 다큐로 만드는 좀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늘좀채치 pt 한테 쓸 때는 위트 있고 어 재미있게 유쾌하게 써달라는 좀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그렇게 어, 하긴 했는데 제가 채치피티한테 위트있고 유머러스하게 해줘 라고 해도 일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어, 말하는 조금 위트있고 재미있는 어떤 그 뉘앙스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었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혹시 이제 뭐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제 번역하면서 아 이런 뜻은 이런 이렇, 이럴 것 같다 라고 그냥 의역해서 쓰곤 합니다 지금 저렇게 seo 강력한 seo 를 포함해서 써달라고 하니까 써주고 있습니다 채찌 p t 에서 충분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 저는 이번에 오픈 AI 프레이그라운드로 들어와봤습니다 이곳은 어 코딩을 매우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 튜닝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걸 파인튜닝이라고 하는데 어. 왜냐하면 GPT가 2021년까지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와서 최신 것까지 튜닝이 가능하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코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최신 것까지 다 얻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 그냥 조금 재미 삼아서 해봤는데요 어 너는 그 디자이너인데 어, AI를 사용해 가지고 어, 제품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위트있고 강력하게 좀 PR을 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AI 그 디렉터 그 AI 표절기로 가지고 와서 지금 검사를 했는데요 99.98인가? 어, 리얼 기사로 나왔어요 AI 기사가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손보지 않고 바로 뭐 블로깅이나 뉴스레터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사이트나 그 블로깅이나 뉴스레터에 올리시면 되고요 어, 사실 지금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뉴스레터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조금이라도 노출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 보고자 그 했던 작업들이니까요. 조금 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저런 과정들을 거치고 어 블로그나 뉴스레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커뮤니티에 저희 지금 이벤트 게시 올려놨으니까요. 어, 혹시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메타저굴이었습니다.